아, 외식고기 닮았다고 외식고기를. 어, 아, 외식고기 닮으셨어요? <웃음> 오케이. 상상 확인. <웃음> <웃음> 약간, 이선균? 아, 어, 여기 어, 봉폴레스타구나 어, 이거 한 번만 어. 해주세요. <웃음> 아, 이번엔 너무 위험 찬란함. 나 이번엔 지키기로 약속했는데 몸은 이미 뛰고 있어요. <웃음> 되게... 아 이거 행동이 조금 다르네요 그게... 야, 우리 나 다음달에 2주년인데 그래요? 2주, 2주년이에요? <웃음> 너? 이거 예. 뜯고 있었어 <웃음> 아 너무 심한거 아니야? 들을 수도 20번 어때? 딱 이준윤이 들을 수지 이준윤이 언제 원래 엿듣고 있었잖아요 나 그냥 난 열심히 이어폰 키고 있을 뿐이었어요 <웃음> 들어오자마자 로딩 딱 끝났는데 저이준윤이 여러분 나 이... 어떡해 <웃음> 찰리 가자 네? 어? 자기야 저 어? 자기 왜 나갔어? 다시 우리 어? 나 버림받는 거야? 어 아닌데 <웃음> 어 진행해 확인 어 진행 들어올 아, 거예요 어. 아, 들어왔어요 어안 로... 들어가 진다 로딩 안될 텐데요 그렇죠. 안타깝구만 어, 네, 어 나와요 그럼 같이 한판 해요 아 그래요 초대 줄 거예요 네, 네. L 네, 네. 저거 아이디 뭐였지 색은 거기에 있을 거야. 오. <웃음> 우리 나중에 강아지 키 했어. 강아지 귀신우왜왜시고기 아마도 왜시코기아왜시고기아마왜 시코게, 아왜시아요시코왜시아 시코게, 아마게생겼잖아요 누가 2주년이에요 근데? 1번이요 아하 리자기야 네? 오케이 난줄 집중할게요 <웃음> 커플분이신가봐요 2번 3번님은? 네 2번 3번이요 그럼 1번님이랑 같이 다녀야지 네 저랑 다녀요 갑자기 슬퍼질라 그러네? 시원 <웃음> 어디에요? 저, 뭐죠?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죠? 3인칭 시점인가요? 바보님이라고 하는 중인데? 아, 나에요? 집에 가고 있냐고요? 아니야 집이냐고요. 아, 집이냐고요? 네, 집이죠, 저. 집에서 음, 배그하면 배그 어떤 기분이에요? 집에서 배그하면요? 네. 집에서 배그하면 어떤 기분이냐고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답변 잘해야 되는거죠? 예 <웃음> 뭐라고 답변해야 되지? 집에서 배그하면 <웃음> 네. 코 파면서 네. 배그 할수 있죠? 코도 파고 <웃음> 말도 먹고 그러면서 할수 있어요 되게 부럽죠? 몇 살이에요? 저요? 네 아, 그렇게 함부로 나이 공개하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나이는 소중한 거니까요 어, 좀 잡수시였나 보다 원래 좀 잡수신 <웃음> 목소리 안 알려주거든 아 그래요? 목소리가 좀 잡수신 목소리인가 내가? <웃음> 약간 이선균 아... 여기 봉골레 어, 파스타 하나. 어.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웃음> 여기 봉골레 파스타 하나만 싸주세요, <웃음> 포장으로요 5분 내에 가지러 갈게요 <웃음> 1번님 이리로 와요 우리 위, 위험찬란함 거기 이제 슬슬 네 우리 빨리 건널까요? <웃음> 네네 커플님 어떠십니까? 좋아요 오케이 다들 총다 아, 맛있는 거 먹었나보네 아나 1번님이랑 같이 다니고 려했는데 1번님 버리고 먼저 가고 있네 벌 빨리 와요 1번님 네저 지금 가는 중 아 이번엔 너무 위험찰라남 네, 이번엔 지키기로 약속했는데 몸은 이미 뛰고 있어요 어떡해 <웃음> 말기 아, 행동이 조금 다르네요 이게? 아 무슨... 뭐... 아, <웃음> 어딘데? 나 열받아 아 뭐야, 뭐, 거기까지 갔어 칩패드도 있는데 어, 여기 그거야 고정기 가봐 짜증나, 먹어줘 자기야, 티 가져온 거 다시 줄래? 개이덕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 고급에 뭐 있는 줄 알고? 고급에? 에스밥. 근데 우리 이거 잡으면 안 돼요? 우리 나 엄마? 6배 주고 가면 안 돼? 응?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 올라갈게요. 6배율 달라고요? 예 주시면 고맙죠. 쟤네 아이도 우리 바... 저기 있는 줄 아네. 아니 조심해야 되는데. 어, 어 누가 오른쪽에 쏜다. 헐 뭐야? 쟤네 쏴! 뭐야? 이쪽으로와야 아니! 아이씨, 왜 이렇게 멀어? 갈... 어디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나있게 여기 뭐 어디, 여기 어딘가 에나 아, 진짜 아. 왔다, 아나 맞다 와 진짜 왜 이렇게 안 맞냐 이배 나가 타기야여기있아 엄마. 이쪽에 오는 거 알고 계세요? 4번 팀 쪽에. 아. 아아 아. 여기 숨어 있는데. 어 있어. 아, 역시 위험했다. 어, 4번 님. 막 오른쪽 아직 있 어, 아, 지붕 위에. 얘네 관제탑 생각했는데 너무 섬. 소음기요? 네. 나 줘요 나 소음기 아이번님이야가위바위아나 어, 어, 근데 있긴 보정기 있긴 있어 괜찮아저 괜찮아요 남자친구 챙겨줘야지 나 따위 아 뭔가 보고 물이 위로 올거같아 조심해야 돼일마 조심해야 돼, 일만,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주년이니까 조심해. 야 돼. <웃음> 집안. 어 뭐야 집안에 둘. 아, 깜짝아. 역시. 아, 역시 집안에 있었어. 아 내가 자못공이 아니었어. 네, 집 안에 다고네집 안에 안쪽 집. 와, 나 이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하나 더 있어. 있어. 어, 내가 줄게, 하나. 하나 버렸어. 어, 확인. 천천히 천천히 천천 좋았다 좋좋 좋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뒤 천천히 천천 야옹 유튜브가, 야옹야야 <웃음> 빵킬이야. 막판, 막판? 네, 막판. 막판, 막판. 막판, 비캔디. 비캔디 이쁘잖아, 눈. 맵이랑. 저기, 호응 좀. 에? <웃음> 아, 진짜 이뻐요. 이쁘지 않아요? 나만 이쁘가? <웃음> 이쁘죠. <웃음> 눈싸움, <웃음> 눈싸움 한번 할까요? 늦었어요. 눈싸움하게 나 혼자 너무 멀리 가 있는데. <웃음> 어디 갈까요? 즈베로마에스토 <웃음> 갈까요? 늦었고. 아, 오케이. 가야, 가야, 가자. 갑시다. 일 번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눈싸움 계속하시는 줄. 어 어디야 어디. 내 7kg. 오, shit. <웃음> 거기 이분이 앞에 바로 있다. 바로. 안 아, 돼. 어기 음. 뭐 있었는데. 가고 집안이 얼마니? 이고 오케이. 제이름이써 있을 거예요. 오, 깜짝아. 어, 여기 있다. 내, 내 뒤에. 아. 너 뒤에 있어. 어디쪽에? 여기, 잡은 쪽지. 앞에. Hello. Hello. Hello. Hello. Hello. 로봐 l l o h e 요어 o h e 라 l 라 h 라 l l o h e 55, 5니다 아, 여기 살짝 좀 털고 간나 했는데. 털고 와요? 이분이 때 먼저 갈게. 필 빨아야 돼. 소름 어.